국민적 과제를 두명 없이 국민을 믿고 하나하나 하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뭐. 바로 우리랑이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6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가운 데서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을 발로 뛰어가 국민 옆에 있어야 됩니다.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